저번 화에서 결국 쌓인 감정을 폭발해버린 정인. 그런 정인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지호에게 전화를 시도해보지만. 끝내 지호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지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다. 왜그 전화 안 받아요? 이제 전화도 안 받기로 했어요. 진동을 해나 전화 온줄 몰랐어요. 근데 너그 지호한테는 관심이 있는 거야? 지난번부터가도 자주 웃더라 무슨 일 있어요? 나만 있어요. 지호 씨 나무 일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가봐요. 왜 질투나? 야. 무슨, 하지마. 미치겠네, 진짜. 내가 귀찮아요? 짜증나냐고? 짜증나. 그, 지호한테는 이상한 장난 같은 거는 하지마. 왜 하지마? 잘못 찾아왔어. 차라리 오지 말지. 그냥 모르던 사람으로 살지. 어, 그냥? 여자친구 있어? 어, 아니. 좋아하는 여자 있어? 어, 엄청 좋아해. 이제선 내 앞에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하죠? 어떤 여자길래?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먹었어요. 뭐 사줄 건데요? 내가 사줘야 돼. 당연하지. 내가 택시비까지 쓰면서 왔는데. 되게 좋아해. 나 지효 걔가 그러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 무슨 계산법이야? 내가 오래 어 그래서 싫어. 그럼 도로 가고. 진짜 멋대로야. 마고 싶어도 다툴 수 없는 착한 울보 커플은 지호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 가고만다 되게 속 편한가 보다.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웃음> 이정인 때문에 시금전패라도 해야 돼? 안 했으면서 뭘 연락하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워요? <웃음> 엄청나지. 잘못 엮였어. <웃음> 미자리 같아? 지난번에 갔던 카페 몇 시까지 하려나 이거 먹고 가도 뭔 열려 있을라나? 집에 안 가요? 안 가면 뭐 재워줄 거예요? 진짜 큰일 나 여자야. 분위기 좋은 울보 커플은 2차로 커피숍을 가게 되는데 쉬지 않고 달리는 이 커플 덕분에 오늘 편집하는 휘는 매우 힘이 든다. 나 많이 부담돼요. 안 그랬음. 내 입을 막으면서 우는 여자를 안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머저리가 됐겠어요? 난미저인데 머저리네 <웃음> 누구도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싫어해요 앞으로 울지 말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친구 해준다니까 이샌 내가 자신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쌀쌀맞다 얼마나 길을 쓰면서 하는 얘긴지는안 느껴지나? 알게 뭐야 내가 도와줘요 나좀 진심이야 정인씨가 도와줘야 돼 싫어 해나 원래 말안 듣는 거 전문이거든 정인씨가 너무 아까워 자신보다 정인이 아깝다는 지호의 말에 정인의 눈시울은 붉어지고 그런 지호는 정인의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는데 여기서 뭐해요? 어? 어? 여기서 뭐하냐고요? 어, 잠깐 볼얘기 있어서 어디 가십니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해? 아 우리 우리 친구예요 아 네. <웃음> 언니야 아무 것도 없는 애가 맨날 어디 그렇게 다녀? 자릴 데가 없겠어? 돈이 없지? 나유 앞에서 약사 봤다? 요 앞까지 나 데려다 줬는데 언니가 어, 자기 집이라고 미사했다까봐차한잔도못 주고 그냥 보낸 거거든? 내가 뭐 그런 사람이야? 비지잖아 그럼 뭐라고 한다. 야 이재인! 저게 진짜. 결국 울버커플은 동생 제인 덕분에 정인의 집으로 3차까지 오게 되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건 정인이 아닌 지호였던 것 같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 이쪽으로 예, 오세요 아우. 차 마실 물은 내가 끓여놨어 진짜 차 마시자고? 재미없게 나가 사와야겠다 같이 가자 야 그럼 내 카드 가져가 형 언니가 영상 줬어 정인과 영재가 술을 사러 나간 뒤 집에 단둘만 처음으로 남게 된 정인과 지호 우리 생각해도 언니한테 너무 임팩트 싫은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우리 언니 호불호 강해서 자기가 싫어서 단박에 잘랐어. 여보세요? 할 얘기가 뭐야?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할말 있다며? 우리 헤어져 갑자기 걸려온 기석의 전화에 정인은 헤어지자는 말로 선전포고하게 되고 그런 정인을 바라보던 지호가 정인에게 다가가자 지금 나를 막지 말아요라는 시그널처럼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데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